안녕하세요 블랙형 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초보 미용사 분들이 잘 안되는 구렛나루 라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잘 보시고 손님의 취향에 따라 구렛나루가 변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잘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초보 미용사 화이팅! 브랜드라 자를 때 기본적으로 지금 밑에 라인이 일자 그 이렇게 뾰족하지가 않죠 거의 요즘 대부분 뾰족하게 자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제 좀 약간 뾰족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2mm나 2mm나 뭐 1.4mm, 2mm 이렇게 놓고 자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2mm로 약간 밑에서 위로 살살 올려주세요 이때 약간 손에 손목에 힘을 빼시고 손에 모든 힘을 좀 빼신 다음에 살살살살 이렇게 밀어 주시고 그 다음에 1mm로 귓바퀴 위라인은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빗을 이용해서 약간 위로 위쪽으로 80도 정도 하셔서 약간 이렇게 좀 잘라 주시는거예요 그러면 그랜나루 라인선 자체를 뾰족하게 하기 싫으신 분들은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알려드리는 콘텐츠니까 약간 이렇게 하시고 옆에 튀어나오는 부분만 살살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뾰족하게 나오지 않죠 이렇게 밑에 라인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뒤쪽 라인도 마찬가지죠 80도로 80도로 살살 내려주세요. 그 다음, 밑에 라인을, 이렇게, 헤어라인 자체를,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콘텐츠는, 일단, 구렛나루 선 자체를 뾰족하게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라인, 라인 정리하기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깔끔해졌죠? 네 일단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옆에 구렛나루가 없고 어? 구렛나루 사는거 없고 일단 투블럭인데 투블럭을 칠때 약간 그 소프트 투블럭으로 해서 머리를 자르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길게 나왔을 때 약간 정리할 때 이런 클리퍼로 해서 먼저 밀지 말고 이런 분들은 약간 머리 숱이 별로 이쪽 밑에 선이 없죠. 라인이 그래서 약간 가위와 빗을 이용해서 약간 소프트하게 치시는 걸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손님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쪽 라인을 치실 때도 이제 가위로 가위로 이렇게 선을 내주시고 귀 자를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귀 쪽에 좀 약간 그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귀 쪽을 자를 때 되게 조심하셔서 천천히 잘라주세요. 그리고 그렛나루 선이 그렛나루 자체가 얇게 좀 숱이 없게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뭉툭하게 자르는 것보다 약간 길어 보이게 자르는 게 이분한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살짝 조금만 이렇게 살살 치셔가지고 이쪽 라인도 약간 대각선으로 쳐주시고 해서 이분은 약간 좀어 살짝 뾰족한 느낌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랜나루가 조금 더 길어 보이게 오늘 하는 거죠. 이렇게 소프트하게. 그리고 그위에 머리를 살짝 내려주시면 일단 소프트 투 블럭이 됐고 그위에 부분은 물을 살짝 뿌리셔가지고 물을 살짝 뿌리셔가지고 그 위쪽을 살짝 이렇게 터주시고 앞머리는 많이 자르기 좀 싫어하시니까 앞머리는 어좀 이따가 잘라드리고 옆머리 오늘 옆머리 자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결을 잘 해주셔야 그 앞선하고 뒷선이 같이 잘 맞을 수 있으니까 이건 참고해서 해주시고 자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옆 부분이 이제 툭 튀어나온 거좀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질감 처리를 할때 위에 탑 부분을 약간 걷어내고 이 중간 부위를 한번 수술 질감 처리를 살살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걸로 마무리해드리고. 예, 이렇게 자르시면 약간 소프트 스토블럭 으로 나오는 거죠 대신 또이 소프트 스토블럭 자체가 약간 층이나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내는 것도 싫어하시고 밑에 바싹 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상황이니까그 부분을 이해해 보시고 한번 보세요 자 그랜나루 자체가 좀 많이 뜨고 이쪽 라인이 좀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보시면 많이 떠요 예, 그래요. 예. 숱도 약간 많지 않고 이럴때 어떻게 숱이 좀 길어 보이면서 어 우리가 손님이 좀 좋아할만한 어떤 라인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자 2mm로 위에 머리를 살짝살짝 떠 있는 부위를 약간 살짝살짝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천천히 그리고 라인을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없어요 이 부분이 좀 많지 않나 안 나왔어요 머리카락 자체가 그러면 요 라인을 살짝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뾰족하게 자르느냐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자르느냐 그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요 라인을 귓볼 라인 귀쪽 귀 위쪽 라인 요 귓바퀴 라인을 좀 잘라 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일단 소프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카락 자체가 좀더 그르나루 자체가 좀 약간 길어 보이는 형태를 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좀 간략하게 이렇게 좀그렛나로 자르는 법하고 라인을 따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어요.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여러분 초보 명사 파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꾸. <웃음>